음. 안녕하세요. 이거 돼지고기 앞다리 살이에요. 앞다리 살이거서 이것 갖고 주물럭 해보려고 우유를 붓고 좀좀 좀 해줘야지 잡내가 잡아져. 우유 언제 넣어? 지금 넣지. 한 컵. 이러면 부드럽고 이제 그만 좀한 물로 좀 휘쳐볼게요. 자 야채는 끝났습니다 먼저 간장 두스푼 정도만 매실청그 다음에 올리고당 마늘 생강 조금 맛술 맛술은 3스푼 여기에 참기름 고추장 크게 한술 한 숟가락 고춧가루 됐어. 고추, 당파, 파. 깻잎은 마지막에 넣을 까요 후추를 안 넣었어 아까 됐어 마지막에 깻잎을 좀 넣어줄게요 향을 두라고 다 아, 볶아졌습니다. 그냥 맛좀 볼까요? 맛이 있나, 없나? 음, 간이 딱 맞았어요. 아, 이렇게 돼지고기 주물럭을 해봤어요. 아,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아,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게, 에, 지냅시다. 왜 지냅시다 하다가 바로? 끝났어. 아, 끝났어? 음. 맛있지? 응. 음. 딱 좋지? 응. 음. <웃음> 이마시아 <웃음>